안녕하세요 월라 워라 신당의 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촬영 두번째인데 영상 나오고 보셨어요? 모니터링 했죠 어, 어떠셨어요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 딱나왔는데 재밌기도 하고 이제 또 앞으로 또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 어, 그 생각도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뭐 유튜브를 보고 좀 뭔가 본인의 그 뭐지? 내 본인이 그 어느 정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60. 아, 네, 이제 100%, 120% 갈 때까지 화이팅. <웃음> 저는 되게 되게 되게.. 첫 촬영했을 때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근데 음. 선생님이 60밖에 안.. 돼. 그때 좀첫 촬영이라 떨려가지고 조금 네. 많이 100%, 120%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음. 선생님 막 실리.. 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음. 좀 사투리도 하시고 막그런데 네. 실리니까 막.. 뭐 래퍼인 줄 알아요? 막 <웃음> <웃음> 뭐, 기억은 나세요? 뭐.. 기억은 나죠. 기억은 나는데 좀 이렇게 영상 보고 나도 허? 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 라임이 쩔었네요. <웃음> <웃음> 앞으로도 좋은 네네. 라임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사주를 네. 하나 가져왔는데, 봐주세요. 네, 주세요 네. 아유 아유 왜 이렇게 아파 이 여자 아파? 왜 이렇게 여기 막 온몸이 막 한기가 들고 너무 아파 음... 지금 몸이 좋은 몸이 아니야 그게 몸이 어디 다쳐서 아픈 거야 아니 골병 들었다 그래 어 몸이 너무 아파 속이 아파 어 그런데 다친 수도 젊은 시절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사지육신 오장육부가 아프다 이렇게 나와 아픈 사람 맞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뭔가 타인에 의해서 뭔가 좀 마음의 상처든 뭐든 받아서 아픈 건가요? 너무 어, 마음의 상처는 너무너무 많다. 앉아서 울고 있다. 펑펑 울고 있다. 이렇게 보여.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딜 가나 계속 너무 힘들고 마음들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을 다 말할 데가 없다 그래. 그리고 너무 창피해. 어, 왜창피해 어. 왜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테는 되게 조금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 어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 요렇게 나와 그래서 지금 아주 보면은 삶도 힘들고 돈도 어디서 깨지고 몸도 깨지고 정신도 깨지고 마음도 깨진다 요렇게 나와 이번 성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성격 되게 쾌활한 사람이야 말이 많고 말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웃게 만들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래 왜 이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공든탑을 누가 발로 뻥 이렇게 찼나 봐아 진짜요? 응 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나와 근데 지금 힘든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려고 한다 그렇게 보여 조금 뭐 바퀴든 어디든 얼굴이 비추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화상이 좋지 않아 아 왜요? 우상이야 그만큼 힘든 걸 자기가 혼자 겪고왔다 근데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니 아직 그 감정선이 다 아직 마음에 있다. 몸에 묻었다. 얼굴에 묻었다 요렇게 나와. 그 이분 주변 인맥? 그 어떻게 좀 보이세요? 그 주변에 뭐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세요? 아니면 좀 좋은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아 보여. 근데 나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을 가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못한단 말이야. 그걸 못해. 자기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뒤통수를 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 말을 잘 듣지를 않아 그냥 위로만 될 뿐이야. 오. 그게 위안이 돼서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위로만 된다. 잔잔한 위로만 된다. 그렇게 나와. 오, 이분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네. 유명한 분을 가져왔는데 TV에 나오는 모습과 실제 성격은 똑같을까요? 틀려. 어떻게 좀 틀릴까요? TV에 나온 모습이 쾌활하다면 본인의 원래 모습은 말이 없고 자기 힘듦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아, 그렇군요. 뭔가 좀 그거는 이미지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래. 어, 왜, 응. 왜 그런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까요? 이게 본인의 좀 잘못일까요? 아니면 은 타인의 잘못을 본인이 좀 아는 걸까요? 항상 타인과 본인은 둘다 양방이 문제야. 타인이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주제를 가지고 너가 그랬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타인이 왔는데 그 사람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믿어버렸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렇게 나와 어, 그렇구나 응. 그거를 그러면 잘 이렇게 풀수 있을까요 이+ 이+ 이 사람 마음 굳게 다져야 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음의 병도 많고 몸의 병도 많고 생각도 많아 그런데 지금 우울감이 들었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집안도 그렇게 편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주관을 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힘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거기 조금 약해. 어... 그래서 남의 말을 좀 경청하는 걸 가져야 될것 같아. 아진짜 음. 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음. 제가 이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은 가수예요. 선생님. 가수? 옛날 가수인데 이선희 씨라고 음. 혹시 아세요? 음. 이선희 씨가 이선희 씨인데 응. 왜 가져왔냐. 응. 최근에 이승기 씨 아세요. 응. 이승기 씨가 음원 저장료를 못 받아가지고 응. 논란이 됐어요. 응. 근데 그 논란이 된그 후쿠 엔터라고 있는데 응. 거기에 이제 이선희 씨가 가담을 했냐 아니냐 했냐 사람들이 응. 막 이런 여론들이 지금 몰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응. 근데 이제 이선희 씨가 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냐? 응. 그 사람도 후크 엔터에 이제 소속 가수인데 응.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후크그 엔터 그 대표가 이 이선희 씨 매니저여서 이, 이 엔터를 만들어서 응, 매니저였어? 네, 응. 그때 이승기 씨를 이제 그 매니저 시절에 같이 음. 이선희 씨가 음. 그후크 대표랑 음. 이승기 씨를 발탁을 해가지고 음.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온 거예요. 음. 근데 음원 정산을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그 대표가. 음. 근데 이선희 씨가 이거를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음, 알고 있는데 어 알고 있 관계적인 부분이 좀 엮였다 그래. 음. 음. 그런데 이 이선희라는 사람은 이승기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음. 그래서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놓고 친다. 아, 음. 그러 이선 씨는 누구 편이에요? 이후 대표 편이에요. 이승기 씨 편일까요? 물질적으로는 그후쿠 대표 편이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이승기 편이야. 그리고 이승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허당이야. 그리고 그 이승기란 사람은 이 이선이란 사람이 아니라도 옆에 좋은 사람이 많아. 어 자기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 이렇게 들고 일으키려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내가 볼 때는 우정 같아. 그 후쿠라는 엔터 그 사람 손을 편을 드는 퍼센트가 더 많을 것같아아 진짜요? 응, 응. 아 근데 이선희씨가 그러면은 이거를 자기는 응. 경영진이 아니다. 응.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관여를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응,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진실인가 음. 뭔가 진짜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그랬잖아 만약에 물질적으로든 금신적으로, 금전적으로든 신적으로금 머리로든 후크 편을 든다면 마음적으로는 이승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워 근데 그게 공과 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놓인 사람같이 보여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몰랐다고는 할수 없어. 어 몰랐다고는 할수 없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무기한 것도 있다. 요렇게 나와. 음. 말하지 않아. 음. 음. 앞으로 이 이선희 씨랑 이승기 씨 관계가 다시 예전에 사제시단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진심이 통할 것 같아. 어, 음. 두... 둘 다. 어? 그 지금 이 여자분도 승기한테 마음을 열을 것 같고 승기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떼내지 못해. 음. 성격이 그래서 어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마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것 같아. 그 사제지간이라는 게 사제지간을 놓고 보면 이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야. 어. 승기도 그냥 사제지간이지만 은 엄마처럼 그렇게 여겼어. 그리고 이이선이랑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거를 이끌어온 자리기 때문에 걔를 알 거란 말이야. 음 걔도 어렸을 때부터 이만큼 올라왔잖아 맞아요 음, 근데 그 자리를 사실 만들어준 거는 이선희 씨가 만들어준 건 맞아요 사실 음. 옛날 때부터 자기 집에 서트레이닝도 시키고 음. 뭐 그런 건 맞는데 음. 그 이번 문제 때문에 이게 사제지간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음. 사제 지간 틀어지지 않아 그 마음은 동변 상련이다 갔다 그래 그런데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을 거야. 왜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거거든 아... 이승기는 배알도 없냐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거를 자제하면서 둘이 마음에 끈끈함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응.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이거는. 응. 이 문제는 그러면은 잘 정리가 될까요? 정리될 것 같아. 여기 보면은 그 뭐야 누나는 내 여자라니까 그 아빠가 음. 여기 내년에 조금 이걸 겪고 이겨가는 힘이 있어. 음. 어, 그래서 정리정돈이 음. 내년 중반쯤에는 될것 같아. 어, 음. 지금 이승기씨가 이거를 뭐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는 했는데 음. 뭐 집사부일체라는 올해 한 프로그램도 지금 안 나온다고 확정이... 뭐 기사 전 기사를 봤거든요. 음, 음. 그런 기사도 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예 신경을 안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음. 그러니까 이승기 씨도 그 십몇 년 동안 이 정산을 빵 원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음, 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승기 씨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건가요? 알았어,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야. 아... 어. 걔가 인맥이 얼마나 좋은데 옆에 가수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 많았을까 말이야. 이렇게 노스레 떨면서 한 번씩 이렇게. 뱉은 말이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음. 응, 응. 알아도 본인이 응. 그런 뭐 옛날 때부터 키워주고 응, 있으니까 응. 그런 것 때문에 의리를 지킨 거네요. 공의 마음보다 사의 마음이 컸다 그렇게 아, 나와. 음, 응. 응. 이승이 이선이 씨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에 뭐 운이나 뭐 이런 거 구설이나 뭐 이런 거는 혹시 없을까요? 내년까지 좀잘 넘겨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어... 어, 내년까지 잘 넘겨야 된다. 그 대신에 표면적으로 올라오면 안 돼. 조금 우리 잠수라고 할게. 음. 이렇게 자기가 그게 있으면은 조금 표면에 올라와서는 안될것 같아. 표면에 올라오면은 진짜 구설은 막을 수 없어. 아, 응. 그렇구나.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참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웃음> 근데 이분도 되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알아서 조율을 잘할것 같아. 이선잘 음, 음, 조율을 음, 한다. 음, 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